자 이번 시간에는 요 어, 영상 클립에서 쓸수 있는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그 기능은 바로바로 바로 어, 여기 있는 불투명도라든지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죠. 이런 것들. 자그 다음에 뭐 요정도 어,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두 기능은요. 비디오가 이렇게 영상 클립이 하나일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기능들이고요 언제 쓰면 좋으냐 하면 우리 영상 이렇게 PIP 한다고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영상 있죠 이게 그냥 메모잖아요 사이즈만 줄였으니까 이렇게 그때 쓰면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자 일단 PIP를 눌렀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영상은 밑에 깔려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두 개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일단은 여기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는 동영상이 있죠. 자 요거 터치를 했어요. 자 그럼 얘도 영상 클립이니까 마찬가지 영상 클립이니까 선택을 하면 밑에 옵션이 어, 그냥 쭉 뜨죠. 이렇게 영상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런 혼합 모드라고 해서 위에 있는 영상과 밑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섞어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보면 합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채널 믹스 채널 합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능들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 자, 요거는 제가 여기서 다시 뺄게요 혼합 모드에서 다시 일반으로 자 요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뒤로 넘어가면 마스크라는 기능이 여기 있죠 자이 마스크는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는 뜻인데 마스크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분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형 직사각형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자, 일단 저는 원으로 해볼게요 원 만드시고 이렇게 모퉁이를 잡아서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뭔가를 돌려낼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원형 마스크 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보면 여기 아랫 부분에 보면 화살표 2개 이렇게 있죠 그거는 이게 가장자리에 피더값 우연 음,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를 잡고 움직이면 어디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삼고 오려줄까 뭐 이런 걸 골라주는 중심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체크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영상도 마스크를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는 뭐 하트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그러면 하트 모양으로 되죠?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벌려주시면 이렇게 크기도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것도 피더 값을 먹일 수도 있고 안 먹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넣어본 다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오려내겠다 할때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 게 마스크 기능인데요. 이 마스크 기능은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어, 마, 원래는 마스크는 마스크를 부분만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요거를 반전을 이렇게 누르는 뭐 그런 기능도 있는가봐요 근데 뭐 그렇게 쓸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눌러서 음, 반전을 하면 중간에만 뻥 비우고 뭐 마스크 형태대로만 비우고 나머지를 남겨놓는 기능이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 요런 게 있어요 불투명도라고 해서 이 비디오 클립의 투명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터치를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렇죠. 밑에 거고 반반 투명해지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하트 모양으로 우리 마스크 딴 것도 여기 불투명도를 넣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반투명해지는 그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기능상으로는 여러분들딱 봤을 때 어, 혼합하는 기능도 있었고 오려내는 기능도 있었고 투명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런 걸 언제 쓰지? 라고 좀 딱안와 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능 설명을 쭉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이걸 싹 묶어 갖고, 요런 기능을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하는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영상 클립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지금 이제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여기 보시면, 어, 잘 쓰진 않는 기능들이, 기능들인데, 레이어에 순서를 바꾸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언제 쓸까요 네, 순서니까 뭐가 포개져 있을 때 쓰겠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하트 투명도 제가 좀 뺄게요 자, 투명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있이 동그라미 두 개가 여기 게 포개지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투명도 빼서 확실히 봅시다 자 그럼 지금 제일 위에 층이 뭐예요 동그라미가 위에 층이고 그 다음에가 하트고 그 다음에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어디 갔어? 자, 여기, 어디, 오, 위치도 못찾겠어요 자, 여기서 레이어를 터치를 하시고, 얘를 3, 2, 뭐 이런 식으로, 1,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시면 순서가 바뀌겠죠. 근데 여러분들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위로 PIP를 쌓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쌓을 수는 있지만, 제일 밑에 깔려있는 거는 층수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제일 밑에 있는 건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바닥면 여기. 밑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위에 포개져 있는 것들이 1,2층 개념으로 적용된다 을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괜찮은 게뭐 쓸만한 게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메인 트랙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깔려있는 게 메인 트랙이거든요 그거랑 교체해버리는 그냥 누르면 이렇게 딱 교체가 돼 버려요 그죠? 자백 버튼 눌러 볼게요 백 버튼 눌러서 다시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영상이랑 밑에 있는 영상이랑 자 교체를 하겠다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메인트랙이랑 교체 자 그러면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깔려 있죠 근데 지금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제가 줄여놨고 네, 뭐 요런 것들 바꾸는 기능이 있는가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주로 쓰지는 않아서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처럼 PIP 하고 위치 바꾸는 거,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 지금 보면 순서 바뀐 거 보이시죠? 그죠? 이런 기능들도 들어있고요. 뭐, 크게 의미 없는 기능이네요. 이런 자, 지금 우리가 쭉살펴나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영상 위에다가 새로운 영상을 PIP로 올릴 수 있었는데, 그걸 원하는 모양으로 오려서 보이게 만드는 마스크가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레이어로 순서를 조절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혼합 모드로 합성을 할수 있었다. 딱그 다음에 혼합모드로 합성을 할수 있었다. 딱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영상 클립에서 할수 있는 합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뿅.